안녕하세요, 꿀동. 오늘은 편의점 야무디 먹어야지.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도 사고, 집으로 가보자, 가보자. 포장지 뜯고, 맛보고, 즐기고, 스프 넣고, 물 넣고, 계란 넣고, 넣고, 하나 더 넣고, 전자레인지 돌돌, 치즈 넣어주면 완성. 비주얼은 군침이 싹 돌아요. 한입 먹어보면, 음, 야무디다 맛은 있는데, 원래 참깨라면이 고소하이 쳐지기는데, 치즈도 넣어서 두 배로 지소하이 쳐지기고, 계란 노른자 때문에 세 배로 넣어서 하이 쳐지겨서, 진짜 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은 치즈 넣지 마세요 너무 과해요 또 컵라면에 삼김은 국물이죠 맛잘알리만 한다는 전주 비빔 샀어요 삼김 한번 먹어보면 참소... 아이 저 치기네 특별히 이 영상 보신 분들만 왜 이름이 참깨인지 알려드릴게요 참새야 참깨 그래서 참깨예요 에이...